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나 인간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니 우리의 전투무기가 세상 무기들이 아니라 오직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 능력, 능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적하여 쌓아 올려진 모든 주장과 모든 오만한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니 우리는 너희의 순종이 완전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징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완전하게 굴복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뀌고 비전이 바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